<웃음> 열쇠를 꽂아볼게용. 꽂았어요. 굿. <목소리> 그럼 뭐 움직일 수 있어? 오저 움직인다. 저벽돌를 어? 와. 이야. 어이 너 진짜. 이름도 느낌이네. 마도로드라. <웃음> 보스 느낌이다. 와. 오 뭐야? 와. 와 사원. 뭐야? 와대 사원. 왜 미친 메갈로돈 있어! 야, 저렇게 왜 있어 여기? 제가 부순 거지 지금. 오, 부금 나온다. 어, 가까이 가니까. 없는 거... 거야? 어, 야, 싸워야 아... 되네. 아, 와, 나 수만, 수마... 나 수만 모시고 오게 형들. 잠깐만. 오, 오 와, 나한테 공격하는데요. 어... 이거 공격인가? 아, 안 때려도 안 때려도 안 때려져. 도망가야 거예요. 돼. <웃음> 아, 방법이 있네. 아, 아. 제가 조준을 오랫동안 하다가 돌진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 폭발, 폭발물, 폭발물 아. 쪽으로 와야 돼. 폭발물 아. 아. 때리는 게 오케이, 아니라, 오케이. 어, 어... 때리는 아. 게 아니야. 폭발물은 어딨어? 아, 아 저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어, 뭐야? 들수 있네. 도망갔어. 아, 이거 들수 있구나. 이거 어게한야되지 어... 도망갔다. 도망갔다. 로망갔다도망저저저저저저 도망갔다. 저저저저저저갔다도 이거 어떻게 터뜨릴 수 있나? 돌진할 때 이거 던져놓고 피하면 되지 않을까? 와야 기둥 그런 거, 그런. 기둥 쪽으로 돌진했더니 기둥이 박살났어. 일단 기둥을 부수게 볼까? 그러면? 아, 아 그래 보자. 아 <웃음> 형만 부러지는데? <웃음>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둥 부쳐진데 놔줘. 폭발물. 아 그래? 아 어... 그거야. 뿌나 벌써 하는 거구나. 아 이거 이거 여기로 옮겨야 돼. 나한대더 박으면 나 죽어요. 아,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죽는다. 일로. 나 진짜 죽어. 버리지저 아, 새끼 아, 나한테 왔지, 아, 아니야. <웃음> 나한테 온다.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어, 나한테 온다. 기둥 기둥. 기둥. 어, 졸로 간다. 졸로 간다. 기둥 뒤에 있으면 안오나 어, 어, 나한테 오는 거야. 야, 이쪽 보라고. 나한테 그래. 오나? 여기 부셔.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하나 부셔졌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씨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어, 굿. 어, 야, 아, 굿. 어, 내 쪽이다. 야. 아, 여기 저기구나. 여기 맞아 때려. 여기.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이 건물을 부수는 게 목표네. 쟤를 잡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같아. 어나 뭔가 좀감 잡았어 이제 이 기둥을 전부 다 부수는 게 목표예요 어 들어갔다 화약통이 여기 없구나 한번 해가지고 아, 진짜? 어, 어... 아 있는데? 여기다 여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다이 아, 그렇지! 됐다! 나이스 어! 두개 남았어 이제 어디야 어디? 보여? 아직 안 나. 았어아 저기다 오, 오, 여기다 여기다 다 어, 나이스! 그렇자여통 바로 고, 넣어주고 어! 바로 갖다 놓고 형님들 순도 한번 쳐주시고. 어디야, 어디야? 어디서? 어어나왔다나왔다나다 오..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로기다 여기다, 다 여기다, 여다다여다여다온다온다여다여다여다여다여다여다여다여다여다여다됐다오케다오케다여다여다여다 여기다. 여다여다여다온다온다여다다나이다 이제 다 집에 다여 다 부쉈어? 다 부쉈는데? 이게 빵꾸가 달리... 뚫렸는데? 어. 일단 아, 탈출 탈출하자, 탈출하자. 아 일단 산소부터 채우고. 탈출. 아, 숨 쉬어야 되는데. 제발. 나 죽어. 나왔어. 나 죽어. 맞았길래. 그 뭐야? 야제야돼이 짓을 어? 아니 기둥 아니 크다란 두 개가 있는데요? 아 미친 안돼 어떡하면 좋아 와 이거 뭐게임네 아, 나가서 보급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 나피 완전 실패야 지금 아 팍! 까비 죽었어 아이고다곤이 죽었어? 어떡하냐? 일단 다곤이를 내가 구하고 올게 일단 아우 저 살릴 수는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구나 <웃음> 여기서 죽어서 더 오케이. 난리네 아 미안해 형들 오케이 나 일단, 하고 있어 일단은...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이게 지금 보니까요 얘가 조준을 하고 있을 때 기둥 뒤로 숨으면 돌진을 안 해요 그래서 아... 완전히 어그로가 딱 끌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기둥 뒤로 숨어야 이게 숨어지거든? 아... 이, 이 기둥이 크고 굵고 아, 두껍고 아름다워가지고 지금 몇번 박아야 돼 아직 폭탄을 심을 수 없어 템을 또 가서 만들든지 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 어그도 우리 우리에 봐 엄청 만들어야 돼자 자, 박살났죠 우리 배 어딨냐? 찍고 내가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조준할 때그 특유의 소리가 있어. 뚱. 짜. 어우 야 여기 상어 있어. 아나한 대만 더으면뒤져형 <웃음> <웃음> 형도 그냥 와. 형지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웃음> 아 이게 와. 진짜 물갈키랑 있으면은 잡을 수 있거든. 그렇지. 이렇게. 빨리 해초다돌려놓 기둥 하나 부숴는데 내가 지금 숨이 많이 모자라 그래서 죽을 거 같아 일단 올라와서 다시 하자 아니면 형나 죽어 여기 나와 제발, 죽었어? 해발. 어 죽었어 안돼 설계도 등록 안하냐고요? 아 어, 하고 올게 고급 헤드라이트였지? 아, 고급 헤드라이트지 맞아. 예! 훌륭한 수명을 가진 배터리래. 뭐 들어가? 간단 재밌어. 배터리와 로프 두 개, 그리고 인고 두 개가 필요하네. 철? 아니, 티타늄. 티타늄이야. 일단 정비 끝. 준비 완료. 유후! 으야 어디야, 기둥 하나? 아, 위로 가야 되지. 아, 어, 여기 위야. 오케이. 들어간다. 오케이, 나도 위로 올라갑니다. 와유. 올라왔어. 아씨 오자마자 오자마자 공격받았어. 아주 저돌적인 친구야. 입장했다. 어, 입장.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저쪽이다. 숨어 숨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나이스. 나이스 이제 갖다 놓고. 아주 쉬워요. 아. 내가 놓을 갖다 놓고. 내가 놓게. 봤어. 숨 참아. 피, 피피피 피. 돼. 플레임풀. 아닙니다 나다. 오. 나이스. 위쪽 뚫렸어. 올라가 나이스. 올라가. 위, 올라가. 오케이, 일단 오케이, 올라갑시다 쉬고 올라가서 숨 쉬어 또 쉬고 있지? 하나야 이번에? 있어.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산소 이거 왔어어 아 산소... 어, 여기 마지막 기둥이다. 개큰 기둥. 크고 아름다운 기둥. 와 이거 몇 대야 아, 그렇지? 정중앙에 있네. 아 근데 그만큼 미치겠네. 이제 지금 거리도 엄청 멀고 어 산소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 야, 이거... 아까부터 진동이 얘가 박치기 하고 다녔던 거구나. 어 장비 어, 내구도가 얼마 없는데. 아야 금속 부분도 되게 높아가지고. 어, 맞아. 아, 엄청, 엄청 높게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 돼. 일단 들어왔음. 난이도가 너무 길어. 길어. 아나숨 쉬어야 되는데 이제. 어디야? 어디 있어? 한번. 아, 한 번만. 마지막 어, 한 번만. 어디야? 어디야? 야, 이쪽이야.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이다. 이쪽. 올 나이스. 한번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번 하면 이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야, 여기 한 번만 더때려줘 아, 나없 올, 나한테 올것 같아. 아, 아니다. 돌았다. 돌았다. 야, 이 먹초아. 나다. 나다. 나이스. 나이스. 됐다. 오케이. 이제 폭탄. 됐어. 됐어. 갔다 갈나 오케이. 꽂고 꽂았어? 바로 숨쉬고 꽂았어. 일단 제발 저를 봐주세요. 이거 봐, 이거 사과고기 한 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봐줘, 봐줘 여기. 데, 데, 데, 데. 형님 저형 형님 여기, 데, 데. 데. 형님, 데. 형님. 데. 형님. 데. 여기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됐어, 됐어. 지오 죽나? 와 죽었나? 다야 이거 파밍이 돼. 저기 파밍이 된다고 상어 고기가 몇 개요? 뭐 나왔어? 코뿔소 <웃음> 상어 트로피랑 상어 고기 한2 아 0개 나왔어. 와, 저게 코뿔소 상어구나. 이 위에 아무것도 없어. 어떤지? 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여기구나. 뭔가 아, 있네. 어 길이 있네. 진짜 그냥 머리만 얻으려고. 어, 위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네. 그오 그러네. 오. 아. 에스. 저게 코뿔소 상어였구나. 아, 야, 너무 재밌다. 뭐야, 형, 왜 갑자기 탈모가 왔어? 아니, 상어랑 싸우면서 스트레스 받았어? 후구 때문에? 아니, 이게 버그도 후구면은... 아니야. 진짜 완전 그냥 되게 보기 좋은 까까머리야. 후구?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오, 어? 그러네? 오! 도... 뭐야? 갑자기 생긴다 자고 있어 또 써봐 아 이게 쓰다가 어, 잘못 벗으면? 벗으면은 버그가 걸려서 아, 이제 버그야. 그 머리가 아, 날라 아, 상태로 아, 벗겨지나봐 아저 악의 입속에 있었네 머리카락 <웃음> 아, 탈부착이 되는 거였어? 어 진짜 어, 부직포로 와 아, 아, 여기 드디어 아, 크레인 열쇠 와아 이게 딱와 크레인 열쇠 됐네 인력발전기!!! 야 이제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 그니까 와 대박 아, 크레인 열쇠도 아, 챙기고 아아 아. 아, 아. 형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 <웃음> 아 방금 깨달았어 가죽투구였어 <웃음> 어아 아, 뭐야 가죽투구가 버그로 남캐가 쓰면은 이게 안나오네 <웃음> 미치겠다 자 이제 올라 뭐야 여기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네 요거 요거 어, 발봐 아, 오 아, 어, 올라갈 수 있는 거였구나 아냐 아냐 맞아 맞아 맞아 아, 올라가는 게 맞았네 어, 여기 맞나? 여긴가보다, 오 여기 맞나봐 여인가보다 여긴가보다 어딱 봐도 여기 워터 슬라이드 아 이게 반대쪽에서 잠긴 데가 여긴가 보구나 아 그런갑다 그... 그런갑다 음. 여기다 음, 됐다 됐다 여르 아아아아아 음. 깔금 아, 음. 아 됐다. 바로 이곳이구만 가자 마매메야어형 어, 내가 개 짜는 거 보여 드림. 우야 우와! 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 오, 갑자기야. 아 시체 매달린 줄 알았어, 꼬꼴로. 자 어, 이거 해서... 이거를 수장 앞에 펫머리 그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웃음>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여기다 어, 이렇게 막! 하나 만들어서 어디 네 아래층 여기,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아 된다 오 된다 된다 된다 이게 된다, 뭐야, 된다 이게 뭐야 이게 야야 약간 왜? 해적 같은 느낌 나 해적 같은 느낌 아, 나오 아, 아. 멋있어 어 좋네 누구도 <웃음> 깝치지 못하겠다 우리가 잡았다 풍력 발전기 어. 바로 등록하러 갑시다 아 그래 그게 만들어지면 우리 엄청 편해질 거야 전기줄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랬어 풍력발전기 자 이거 어디다 만들지? 밖으로 나가보자 어 바, 밖에다 만들자 피아노 왜 만들었어? <웃음> 와 이거 엄청 큰데 형? 어어? 어, 어? 아 그럼 이, 이게 이 부서져야 되는건가 이제? 아 그리고요 아, 이 문제가 건가, 이제? 생겼어 왜? 이게 어, 배터리 왜? 충전기야 이게 아 그냥 충전기야? 어 배터리 충전기야 놔봐. 배터리를 써져, 써져 있더라고 <웃음> 아안 모든 기술이 다 있는데 왜왜 왜 전선을 못 만들지 <웃음> 이거 여기다 둬야겠다 이렇게 <웃음> 이해가 안 되네 구리도 있는데 아직도 우리 배터리 이렇게 옮겨야 돼 손으로 멀탱이가 없네 이거 목숨 걸고 <웃음> 개고생하고 왔더니 <것> <웃음> 마련한 게 아, 배터리 충전기야 일단 <웃음> <웃음> 아, 크레인 음. 어 크레인 가자 가자 어형 쓰레기 큐브 어디다가 놨어요 <웃음> 여기 있었어 주개 상자 아 어, 내가 먹었어 놨어. 형 이거 줄게 자아 오케이 아 거기에 다 넣었어 혹시 이 음. 나뭇잎도 들어가? 오 들어가! 다육이다. 나뭇잎! 아 진짜! 나나잎 넣어, 다 넣어. 맞아. 나 저거 만드게 지금 된다 이거. 그 뭐야? 그거. 주스. 주스 만들어 볼게. 아오케오케오 아, 오, 빨리 만들어줘. 오. 네개의 재료가 들어, 아, 여기 게또 배터리 들어가. 미치겠다. 아, 아 진짜 미쳤다. 배터리 미쳤네. 개, 개 싫다, 진짜.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겠네. 망고, 망... 아니, 야자야자. 응. 어, 요리 시작.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오! 오, 오 야! 오오오오오 그, <웃음> 와, 재료! 대박! 첨단기사! 이거 보통의 그 트러밸러잖아요. <웃음> 어. <웃음> 다 흘리는데? <웃음> 다 흘리는데? <웃음> 다 흘리는데? <웃음> 그니까 이게 나무판자를 아, 먹을거냐 아니면은 배터리로 전기를 쓸거냐 음 그런거 같아그 차이인거네 근데 이제 전기는 공짜로 차니까 그치 그치 콧줄게 어, 기다려봐 아 어차피 아, 내가 퍼서라야 되나? 아음료를려면 유리잔이 필요한거구나 그래서 아 유리잔이 그릇, 그릇이랑 똑같네 일회용이네 어. 형자 예. 이거 먹어 우와 컷 너무 예뻐 그치 컵이 예뻐 우와아 근데 이게 간단스무디야? 간단 응 간단히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데 자 제가 마셔 간단스무디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욱 <웃음> 그러니까 딱 음식이랑 똑같아. 갈증게이지의 최대치가 많이 올랐어. 주스니까 그렇구나 역시. <웃음> 우리 원신 같다. 너무 재료가 많이 들어가. 하나 나오는 거 치고는. 생활이 점점 어? 왜 힘들어지지? <웃음> 아니 이거 넣어서 한잔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웃음> 이거 봐봐. 파인 출하나. 통째로 들어가는데. <웃음>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흘리니까. 지금 한 컵밖에 안 나오지 이거. <웃음> 어? <웃음> 아이 그랬구나. 아, 큰데 그렇구나. 말이야. 아 진짜. <웃음> 형 이제 갈까? 갑시다. 가자 가자. 어나 이것만 넣고 갈게요. 아, 이. 여기 올라가서 <웃음> 와, 나 벌써 완전 고소됨. <웃음> 뭐야? 우리 나 <다> 홍길동이냐? 개잘 <웃음> <걔> 올라가. <웃음> <웃음> 자, 열쇠를 꽂아 볼게요. 꽂았어요. 굿. 그럼 뭐 움직일 수 있어? 오, 오, 오저 움직인다. 저벽돌을 와! 어? 와! 어쩐지 저기 아무것도 아 없더나니 아 그니까 러아 아 저기구나 아, 내려가자. 아. 가면 자 여기 바로 네어형나 어. 집라인이 없어 아까 죽어가지고 아 퓨우 인치즈 레이터 가자 어 탑. 예 어서 오라고 와 여기가 어, 최고야 느 진짜 높다 벽돌을 떨어져서 바닥을 부쉈어요 내려가면 되나? 그렇게 되겠지? 내려왔뭐 먹을 거 없겠지? 템 없는 거 같아. 그렇지? 바로 계속 내려가 볼게요. 한층한 음. 층씩. 어, 템 없네요, 여기. 오.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여기도 한 어, 한번 터져. 아, 여기 뭐 있다. 어, 저기에 뭔가 있네. 뭔데? 어, 어 나나다 내려왔구나. 거기. 어, 다 내려왔어. 어? 어, 여기 뭐야? 청사지. 이 밑에 더 어? 있어. 아, 진짜? 여기 여기 여기. 어, 갱기 가자. 거기. 거기부터 보자. 드디어. 드디어? 아! 아, 아, 이것이 바로. 네, 뭐. 아, 고마워. 큰 그림이었구나. 배터리.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이큰 그림을 못 알아보고. <웃음> 고급 배터리가 나올 줄은. 새로운 아. 노트가 추가됐어요. 어? 새로운 노트가 아, 뭐. 추가됐다고? 잠시만요. 아니. 그치? 아, 완성됐다. 있어? 템퍼런스? 아, 절로 이제 가야 돼, 우린? 어, 어, 우리 새로운 어. 맵을 또 가야 돼, 이제! 어, 나 있어.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템퍼런스... 또 새로운 아이템이 더 있단 얘기잖아! 어? 전선? 아니, 전선은 없을 것 같아. 그치? 응, 음, 이쯤 됐으면 안 만들어줄 것 같아. 맞아, 발전기까지 아야, 가지고 왔는데 배터리 넣으라고 하는 거면은 전선은 없을 것 같고... <웃음> 형, 일로 와봐, 여기 말이야. 또 있어? 어... 어. 뭐가 길이 있어, 형. 음... 이게 섬이 한두개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업데이트를 이렇게 놨다고 이거 어디야? 나가라고 만들어놓은 건가? 그런 거 같아 그런 듯? 음 그런 것 같아. 딴거 같아 딴거뭐 없다 아이엠 맘맘 저렇게 걸려있는 어? 걸 보면서도 또 무네 쟤는 나 고급 배터리 연구해볼게 뭐 재료가 뭘까? 어떤 게또 들어갈까? 인은 들어가겠지? 와, 티타늄 네개 들어가. <웃음> 오 와, 아니 좋네. 아, 좀 심한데? 아 이제 뭐만 하면 티타늄이네. 어, 엄청 만들어놔야 겠그 그러면 섬을 저기 가면서 섬을 있으면 다 들리자. 공이, 공이. 아, 스무스해. <웃음> 형, 근데 정확하게 180도 방향으로 틀어야 돼. <웃음> 진짜 <웃음> 멀미 난다, 술. 어 멀다 오예 멀다 오예, 오예, 오예, 멀리 봐 멀리 멀리 건물 보고 있어 멀리 <웃음> 멀리 보고 있아 배터리 열리미. 고급 맞다. 하나만 만들어 볼게 어차피 하나씩은 뭐 어. 만들어 보는 게 나오니까 자그 고급 그 배터리입니다. <목소리> 오. 오. 오! 야 이거 무슨 커피 머신같이 생겼어? 우와! 아 이거 개 커! 얼마나 많이 차려나? 두 배? 두 배지 않을까? 그치? 이딴 게 고급? <웃음> <웃음> 아니 고급치고는 좀 그렇긴 해 전기 그릴도 하나 만들어볼게 아 그거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금속주의 스크랩 일단 아, 전기 그... 그릴, 그릴 갑니다 주방으로 오세요 네 와! 보러 가야지 일단 여기 놓을게 일단 오! 오! 오. 그럴싸해 어, 뭐야 이거 오! 몇개 올릴 수 있나? 근데 너도 배터리잖아 아 합격이 아프다 6개 <웃음> 6개 6개 원래 4개였나? 3개 아 원래 3개? 2배네. 아 2단이구나 아, 오. 원래 2배네 오. 오. 왜? 멋있어 다르다, 오. 보여지는 것도 우와. 불이 아냐 니야 인덕션. 어, 인덕션. 근데 약간 느낌. 그 느낌이네. 여기 루피놀이 가능하다? 여기 올라가 봐. 루피놀이는 <웃음> 그 뭐야? 올라가서 딱 보면 진짜 바다밖에 안 보여. 어, 맞네. 그치. 루피놀이네, 이거. 여, 여, 여기, 여기, 여기 맨날 앉아있잖아요. 주인공. 아, 맞아. 아, 그래서. 땅도 <웃음> 어, 어. <웃음> 올라가 봐. 진짜 멋있어, 근데. 어 나쁘지 않아. 배멀메국이딱 좋아. 오, 요 끝에 여기, 여기, 여기... 오, 약간 하... 하찮은 고무놈 같은데... 오, 걸기 어... 거기... 어... 여... 어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어 여... 여... 여... 여... 여... 어 여... 여... 여... 어 여... 여... 여... 여... 여... 여... 어 여... 어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어? 여... 여... 여... 어? 저기까지가 끝이라는 건가? 어, 혹시? 형! 형! 목적지야 저거! 아, 목적지야! <웃음> 아, 진짜? 아, 목적지야. 어, 목적지야! 어, 벌써 다 왔어! 아, 우리 한 바퀴 좀 돌고 올까? 어, 한 바퀴 돌자 여기 아직 어, 마음의 맞아. 준비가 안 됐어, 어, 우리 우리 아직 준비가 그래, 아직 덜 그래. 됐어 우리 여행을 어. 갔다 와야 될거같아한 <웃음> 번, 한 번, 우리 저기 보자. 뭔데 하나 찍자, 우리 1548아그 우리 처음 있는 데로 가자 이제 좋아 아한번딱 정독하는 거야 이제? 눈 내린다고요? 어 맞네 눈 내리네? 어? 어? 어 눈도 내려? 아. 이제? 어, 어 밖에 누나 지역, 저기 눈맵인가봐 뭔 지역이구나 어. 아 대박 완전 이뻐 누가 몇 시간 전에 야자나무를 본것 같은데 지금 <웃음> 먼저 <웃음> 지구가 이제 종말하려다 <종만> <웃음> <웃음> 봅니다 섬에서 보면 야자나무를 본것 같은데 <웃음> 어, 눈맵이야 왜? 눈맵 계속 형 어? 나와봐 그래서? 네? 와 미쳤다. <웃음> 우와,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미쳐. 아니 <웃음> 뭐야 이거 우리가 가야 되는 곳 오, 이거 이거 아, 다모, 오, 엄청 커 이거 그냥 섬인데? 아 잘못 엄청 커 아니면 <웃음> 내내 가설이 뭐냐면 022 맵을 간 다음에 그 다음 맵이 여길 수도 있어. 어. 여기는 더 무시해야겠네. 혹시 모르니까. 아니 여기 들러자아 여기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찍혀있다고? 어 그래 그래 아안 찍혀있구나 맞네 맞네. 내가 저 초록색 섬으로 왔네. 이게 정말 랜덤 섬으로. 섬일까, 아니면 시나리오 섬인데 우리가 그냥 건너 뛰고 만난 건가 한번 맞다. 보자고. 내가 봤을 어, 때는 네. 그냥 히든 섬 같은데. 어, 건물이 있기는 무슨 이상한 랜덤 큰섬 같기도 하고 엄청 큰데. 내내내내내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내려? 어, 어 내려. 와씨. 와, 씨. 와 미끄러워. 빙판 빙판 미끄러워. 어 우와. 진짜 아, 진짜. 미끄러워. 어 미끄러워. 미끌미끌해. 오 그러네 어, 시... 야, 야 신발 신어 신발 강한인간 아, 신발 신으면 들밀꺼야 <웃음> 아 진짜 맨발이야 나 계속 미끌려지는데? 미지는 <웃음> 방향이 한 방향이다 바람 방향이 아 있어, 그런가? 그러네 바람 따라서? 그런거보다 어, 그러네 그러네 오오오 우와 여기 오, 봐 창고 있었다니까? 있어 오 일종 창고 들오 <웃음> 대박 형 야, 여기 시나리오 맵 같은데? 에? 우와 어? <웃음> 오 와! 뭐야 뭐야? 오업아시리오 맵인가 보다. 어 오! 한명더못 와? 의자 ]Whoa?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봐. 어, 수 있어? 오. 오. 야! 오 운전 들어. 야 그것도 어떻게 또딱명이탈수 있냐 이게. 기가 막히 이게. 저기 뭐야 다들 빠트리면 죽는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럴까봐가 어, 내려야겠어. 어, 이런 게 있다니. 여도 어, 태워줘, 형이 운전해. 어, 타, 타. 이, 이 라디오탑에 있는 거야? 모르게. 몰라. 일단 이거 놀자. 그래? 가자. 아, 네. 오빠 달려! 달려! 오 어, 이거 되게 미끄럽다. 아, 그렇전하만 어, 그 하네. <웃음> 진짜 어려워 운전. 와 미끄래. 뭐 할거 같아. 우. 아 와. 어 엄청 넓구나 여기가. 그래서 좀 넓게 만들어 놓은 건가 이런 거만들려고어 저기 창고가 아니지. 뭐야, 저기 안 가본 데지 뭐야? 뭔데? 어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웃음> 이게 뭐야? 아니, <웃음> 이게 뭐야? 신이네 <웃음> 이게. 아니 왜 열대 파업스토어가 있어? 상점이야! 어짜야 스레이큐브 갖고 와야 돼아 여기가 어, 거기가 와형 여기 내 사퇴 있어 콩! 콩콩콩이야! 뭐라고? 파인베리 우와 콩콩콩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형, 형, 어디 형형 사냥이다 오늘 날 잡자 어디. 자 야야 그차 타봐 차 타봐 차차차차차차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케야야 루트킬 하자 어? 되나? 안되겠지? 설마 한번 해보자 설마 로드킬 되겠어? 야, 야, 제 동체 왜 이렇게 커? 야, 이 자식아! 조정나, 조정나, 조정나, 조정야 다리야, 다리야? 활수 있음? 활안짐안 돼? <웃음> <웃음> 한번 당겨봐 근데 안 당겨지네. 다시, 다시 로드킬 도전. <웃음> 다시 <웃음> 야, 야, 야, 야, 야, <웃음> 야! 안 될까? 아우기, 아야야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쏴! 일로 와, 토실, 토실 엉덩이. <웃음> 한번 물리면 죽을 것 같은데. 아, 파, 파, 파. 아, 얘, 패턴 똑같네? 그러네. 그냥, 그냥 고민 일반 고민. 응, 어. 네, 그냥 일반 고민해. 뭐, 뭐 주워? 머리만 주겠지? 가죽, 날고기, 가죽, 북극곰 머리. 저 어, 타고 가자. 아, 내가 차 갖고 갈게. 마저 길 가고 아, 있어. 오케이, 내가 오케이. 금방 쫓아갈 테니까. 두대더 있어, 여기. 아, 그래? 어, 각자 타면 되네. 겠 여기 랜덤 섬인 것 같긴 해, 근데, 뭔가. 그, 뭐야, 스토리 섬은 아닌 것 같아. 아, 이게 빨라서 좋긴 한데, 진짜 개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웃음> 아, 진짜. 아, 이러지 마, 제르디! 넌할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우리 본게단것 같아. <웃음> 여기까지야, 넌 버려. 개 같은 거. 어, 잠깐만. 한디? 한디 같은 지금 뭘본 거야? 지금 뭘, 거야. <웃음> <웃음> 지금 뭘 <웃음> 봤어? <웃음> 뭐야? 어, <웃음> 어 형, <웃음> 여기. 어, <웃음> 어. 이렇게 <웃음> 점프해서 <웃음> 오는 게 맞는 것 같은. 네아 진짜 없어 저기 어. 선생님 저좀 태워주세요 저 하나 해 먹었어 저왜 없어졌어 <웃음> <웃음> 저기 하나 아, 껴어가지고 어? 하나 끼가지고 하나 해 먹었어 미안 거래 코인이 필요해 거래 코인은 뭐지 비트코인처럼 생겼네 아 판매해야 나오는구나 플레인쿤 일로 어. 와봐 어, 어 잠깐만 나 여기 지금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좀 챙기고 갈게 어. 오케이 통 오산 오빠 서핑 보드 서핑보드 티어 1, 2는 어떻게 농경지. 아, 성을 올려야 티어가 높은 걸살수 있구나 와, 네? 허수아비 아 평생 갈맹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웃음> 오늘부터 낚시만 오지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무슨 물고기가 아예 다른 저게 오오, 돼버렸어 다른 테 느낌으로 어, 리뉴얼 돼버렸어 아예 그러니까 이게 형 내가 봤을 때는 쓰레기 큐브를 이용해서 간단 낚시 미끼를 좀산 다음에 그걸로 낚시를 해야 판매를 아... 할수 있는 희귀한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런가 보네 <웃음> 아니 형 아니지 낀거 아니지 나도 이렇게 하나씩 해, 하나 해 먹었다니까 결국에는 쓰레기 큐브를 쟤네 뭐하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웃음> 어, <힘은 좀 웃음> <웃음> <웃음>